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레노입니다. 일단은, 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 레벨을 낮췄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나무 캐 사람들이, 아, 나무 캐 지역들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벌목 지대를 구성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일 나무꾼에 관련된 메시지는 없어질거고요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를 보시면 집을 찾을 수 없다고 메시지가 떴어요. 알고 있어요. 이거는 이 주택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런건데 이런걸 기억했다가 다음번 프로모션 타임 때그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볼게요. 그리고 이제 슬슬 시장에 대한 그 개선을 좀 진행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일단 평민들이 좀 생겨났죠? 그러면 이쪽에다가도, 자, 빵이라던가, 뭐 옷이라던가 그런 걸팔수 있는 그 구역을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 만들어 놓읍시다. 여기는, 그래요. 오타고 이런 거팔수 있도록 그 제가 미미 가판대를 만들어놨죠. 일단은 지금 사람들이 그 방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해결해야지만 어그 사람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 4주차까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볼게요. 똑같은 애들이 계속 메시지를 띄우죠. 좀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자 평민들로 좀 진급을 시켜가지고 이런 데살수 있도록 지시를 내릴게요. 여기 안에 보시면 자리들이 많습니다.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만약에 그거 없다. 없다고 가정하면 여기 보세요. 살수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자 이건 또 뭘까요? 우유 음. 이거 메시지 기억했다가 나중에 치즈 공방을좀더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지금으로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까 전에 그 나무 관련 경고 메시지 뜨던 거 그거 빼고는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자 구획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구획 설정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조림지. 음.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 작업장은 또 어디니? 아, 양이네요. 이것도 좀 기억했다가. 저장을 시켜볼게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저장시킬 수 있지 않나? 음... 창고를 좀더 만들긴 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기억을 합시다. 지금 사람들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확장은 할수 없어요. 그 동안 교회가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음 그래요. 나중에 이쪽 라인에도 교회를 좀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어떨까요? 이쪽에다가도 한번 만들어보죠. 작게 만들어봅시다. 여기는 교회가 있고 이쪽에는 교회가 좀 멀죠.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자 교회교회 교회. 여기다가 중심을 잡고 파란색으로 만들겠습니다. 파란색이 이쁘잖아요. 그쵸? 자 하나 붙이고 그리고 문을 만들고 빵빨에 두개 좀 붙이자. 에헤이 자얘네들좀 크기를 올릴게요. 아 이거 말고 자 얘도 좀 올리고요. 크기를 이런식으로 지어야겠네요. 자그 다음에 음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여기다가 빵빠레를 붙이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확장불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음 좋아요. 좀안 이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이거 붙이고요. 자 일단 이렇게만 만들게요. 아, 이런 것도 붙일 수 있긴 한데, 그냥 내비두고요. 일단 지워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인해서 고통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시장 완성됐고요. 아, 빨리 저 여덟 명을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여덟 명을 구제를 해줘야 그 다음에... 이빵 생산량도 늘어날 거고요. 갈 길이 멀죠? 중반쯤 돼서 이런 게좀 머리가 아프긴 해요. 아까 전에 이 메시지 보고 기억했다가 바로바로 바로 진급을 시켜줄게요. 건설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죠. 보기 좋네요. 자이 와중에 좀 이게 좀 더디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자원이 제가 빠른 속도로 생산한게 아니다 보니까 몇 명을 더 받은 다음에 도구라던가 철을 만드는데 좀 신경을 쓸만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입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하... 지금 몇 주차죠? 4주차죠? 그리고 조만간 프로모션 타임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 진급을 시켜줄게요. 흐흐 아쉽죠. 좀만 기다립시다. 자 그리고 여기 좀 꽃단장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집이 생긴지 얼마 안된 것 같아 보이는데 그쵸? 자좀마음에 들게 좀 이쁘게 단장을 합시다. 덤블 자, 이렇게 놓고 사이에다가 이 어디갔니? 작은 석재 벽을 좀 만들어볼게요. 음, 일단 이런식으로 살짝살짝 만들어볼게요. 여기는 입구가 없죠? 그래 일단 이렇게 막고 여기도 좀 조절합시다. 너무 좁나? 여기를 없애야겠다. 그래요. 이렇게 하고요 됐어요. 나중에 나무가 자라면 좀이뻐질거예요자이 와중에 프로모션 타임이 왔죠. 자 하던 일을 합시다. 자 메시지가 뜬 애들을 찾아볼게요. 1503번하고 501번이죠. 이 아이들을 프로모션 시켜야 됩니다. 좀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 이거 버튼 눌러가지고 진급시킬 수 있으면 딱 좋을텐데 그쵸? 아니면.. 잠깐 얘.. 너 뭐하던 애니? 1514번 농부 농부를 찾으면 되겠네요 여기있네 얘네들이죠 자 이렇게 하고 501번 501번도 있을거예요 안보인다. 501번 어디갔니? 또 확인해봐야겠죠. 얘들은 메시지가 없어질거고 997번 997번 자 프로모션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동으로 좀 바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안보여 997번 안보입니다 아니면 직급을 확인해 볼게요 자 1321번 농로 1514번 농로 농부 1503번 농부 음방꾼이네요. 1503번 음방꾼 너는 제빵사 그 제빵사가 있다는 얘긴데 으 여기다 버튼 좀 넣어주지 너는 운방꾼, 에라이 머리가 아픕니다. 이런 게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런 걸 해줘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기서 제빵사를 먼저 찾아볼게요. 아니면 직업순으로 바꿀까? 에이, 그런 게안 되잖아. 아니면 운방꾼을 이렇게 합시다. 운방꾼을 다 진급을 시킬게요. 왠지 그래도 될것 같아요. 운꾼저 운방꾼, 운방꾼 어디갔니? 어차피 운방꾼들은 마을 주변에 있을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운방꾼 운방꾼 운방꾼 운방꾼들 음방꾼. 다 진급을 시킵시다. 그럼 남은 사람들이 누구누구 누구 있죠? 나무꾼 건설작업자 채집꾼 예, 제빵사만 찾으면 될것 같은데 제빵사가 어디 있을까요? 제빵사를 찾아야 된데 머리가 아프죠? 아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네요 자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숨겨 아마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사람들이 방문을 할 거예요. 아까 전에 운반꾼이 집이 없다고 했었으니까. 농부도 아까 전에 진급을 시켰죠. 집을 찾을 거예요. 한번 지켜볼게요. 아, 아직까지 안 왔죠. 좀 기다리면 될것 같고. 난 니가 집을 찾길 바래. 잠깐만, 얘 농로잖아. 아, 그러면 집을 못 찾겠네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쪽에. 사람을 몇명 깨가지고 시장 점원을 고용을 할게요. 일단 금이 많이 필요하진 않으니까. 얘 자르고. 여기 더 자르고 계속 두명을 자른 다음에 쪽에다가 사람들을 지정을 할게요. 가까운 사람들 찾을게요. 가까운 사람들 일단 배치하면 되겠지? 얘들이 가까운 사람들일거예요 빵하고 옷감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여기는 벌써 또 벌목을 시킨 것 같아요. 어디 한번 보자 이쪽 다 한거 같고 여기도 다 한거 같죠?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러면 아이고 여기는 해야겠죠? 그 다음에 어 이쪽도 다 벌목했구나 그그 다음엔 여기를 합시다 이쪽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고난이 끝났어요. 정말 다행이죠. 자, 점점 주택을 개축한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뜨고 있어요. 그, 조만간 사람들이 또올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나, 한동안 집이 없다는 메시지가 많이 뜰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30명 정도? 그래요. 30명 정도를 한 진급을 시켰기 때문에 집 만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거예요 집이 완성이 되면 또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죠. 보기 좋네요. 자 지금 빵이 많이 부족하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 한대로 빵집에 사람들 을 고용을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그래 아직 사람들이 안 왔네요 좀 기다립시다 미리 근처에 없다고? 잠깐만 미리 근처에 없다니 벌써 다 했어?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사람들이 왔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를 시킬게요. 그러면 빵이라든가 그런걸 열심히 만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자 우선은 아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좀 기다립시다. 저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이거는 아마 여기, 여기에 물류라든가 그런 게좀 많이 제공이 안 돼서 그래요. 이쪽에도 창고를 짓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한번 지어볼게요. 아니면 지금 짓는 것도 방법이고요. 자, 여기다 짓겠습니다. 꽃단장을 좀 시켜줘가지고 적합도를 올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도 덤블을 좀 지어주고요. 됐어요. 잠깐만 너 아직도 너 누구야? 운반꾼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가지고 또 지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될것 같아요. 아 양농장 쪽도 지금 자원이 넘쳐나가지고 저 해결해야 될것 같긴 한데 저 쉽지가 않죠. 그나저나 지금 교회가 저 빠른 속도로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얘들은 아까 전에도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확인을 합시다. 왠지 여기 막힐 것 같아. 자, 이런 것도 또 재지정을 해줘야겠죠. 일단 없앱시다. 아이 정도까지만 해줄게요. 근데 아까 전에 얘들은 왜안 보였던 걸까요? 농부라서 딱 보였을 텐데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면 자격이 갖춰지는 그 시간이 또 따로 정해져 있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나저나 이제 점점 사람들이 진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밀집집들이 아니라 도심 주변에는 이렇게 벽돌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자, 욕구, 불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겁니다.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이건 또 뭐야? 석재본관석재본관 어디야? 자 여기도 확장하니까 또안 이뻐졌죠? 이런거 좀 재조정을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음 응. 식료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맥주도 부족하다고 응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맥주가 생각보다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미리 부족한 거겠죠 또 자원 재고를 확인합시다 크, 미리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 뭐다? 밀농장을 좀더 만들어줘야겠죠 이거는 사람들이 오면 좀더 늘려볼게요 지금 밀 많이 부족하네요. 맥주 때문에.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지. 자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평민은 많이 안 늘려도 될것 같아요. 자 밀을 좀더 뽑아 봅시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빵은 160개 회복이 됐 했죠 근데 예전에 300개 정도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그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좀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빵집도 만들었고 여기에 풍차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쪽에서도 자체적으로 빵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고요. 사실 이쪽이 문제긴 합니다. 자원을 가져온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 머리가 아프긴 해요. 자 봅시다. 이런 애들 이 있죠. 분명히 농로 중에 진급을 못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이제 나오네요. 그쵸? 1321번하고 이 녀석들이었죠. 그리고 얘네들은 바로 작업을 해줘도 될것 같아요. 자, 레벨업을 시켜줍시다. 그리고 이쪽에 뜨나? 아마 다음번에 진급 대상으로 뜰것 같아요. 우선은 이렇게 할게요. 끝 끝인가? 일단 끝으로 할게요. 어디보자. 해야될 게 상당히 많은데? 오! 자, 마스터피스가 완료성이 됐다고 메시지가 떴죠. 그래요. 얘들은 또 진급을 시키긴 해야 돼요. <웃음> 젠장. 아니면 집지대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방법일것 같긴 한데 아, 그렇다고 여기다 지어주긴 좀 그런데 왜냐하면 시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집을 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를 땅을 구입을 할까? 그래도 될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합시다. 일단 이쪽에 있는 땅을 구입을 할게요. 여기로 구입을 합시다. 이쪽이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입하고 거주지 공간을 좀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건설을 할 거예요. 자 특사 니가 원하는 건 뭐지? 음 생선 없죠? 패스하겠습니다. 사실 저 급한 게 아니라서 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보세요. 바로 집짓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불만들이 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쪽은 제가 봤을 때는 다 평민으로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은 차라리 그냥 다 평민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도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창고 그래요. 이 녀석이 뭘 하기로 했었죠? 아 그래요. 자 이쪽에다가 옷하고 그냥 옷만 저장을 시키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사람을 지정을 합시다. 그리고 이쪽에 식료품 창고도 만들어가지고 빵을 가져오도록 지시 를 내리고요. 위기 넘겼죠? 좀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지금 물품 분배라든가집 분배가 좀 제대로 안되는데 이거 좀만 가다듬으면 될것 같아요. 채집구는 오두막 가득 찼다? 여기 가득 찼니? 흐 <웃음> 이렇게 해야겠네.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수량이 가득 차기 시작했죠? 좋아요. 좀 교착상태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좀 아쉽긴 한데 사실 이 게임 자체가 이집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좀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긴 해야 돼요. 제가 이런 거는 그냥 자동으로 바뀌긴 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자동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사람들 계속 오고 있죠? 다행입니다. 자, 빵을 열심히 만듭시다. 자, 무직자 있니? 없네요. 아, 직업도로 봐야겠죠? 어, 없네요. <웃음> 무직자 없습니다. 자, 점점 집들을 지을 수 있으니까. 자, 행복해지기 시작했죠? 이건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에다가, 여기 있죠? 음, 이렇게. 저택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쪽에도 집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좀 불만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이 돼요. 여기도 이렇게 합시다. 됐어요. 이쪽은 나중에 좀 벌목을 시키긴 해야 될것같요 미리 지정을 할까요? 지정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또 벌목한 공간이 없다고 메시지가 뜨진 않겠죠? 아이고 자원을 찾을 수 없다고? 왜? 여기 먹을 게 많을 텐데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그래도 한두 명씩 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위기는 넘겼죠. 이제 다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좀더 괜찮은 도시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지금 빵을 생산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삼대들 받아가지고 빵집이라던가 풍차 쪽에 투입을 시키면 어, 처리가 될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거 좀 지정을 해놓읍시다. 그래 이렇게 할게요. 됐어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구요. 다음에 뵙겠습니다.